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오늘은 에뛰드하우스의 신상 플레이 컬러 아이즈 로제 와인과 베러 립스톡 플레이 로제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로제 와인은 스윗한 핑크 계열의 스파클링 와인이 연상되는 화려한 글리터로 이루어진 팔레트입니다. 총 10가지 컬러로 매트 타입은 가루날림이 별로 없으나 쉬머 타입은 펄이 후두둑하고 뭉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글리터가 반죽 제형으로 나와 망가져도 회복이 쉬운 편이에요. 특히 샴팡샴팡은 미술용 반짝이 느낌으로 입자가 굉장히 크며 빛 반사가 매우 예쁘답니다. 베러 립스톡 플레이 로제는 따뜻한 코랄빛이 감도는 핑크 컬러로 사랑스러운 느낌이에요. 크리미 벨벳 타입으로 입술 위에 포근하고 가볍게 올라가는 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살짝 각질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목소리> 제일 먼저 구운 브리치즈를 눈두덩 전체에 발라줍니다. 로제 마카롱과 스파클링 핑크를 섞어 눈 뒷부분과 언더 뒷부분에 발라줍니다. 포도나무와 백년된 오크통을 3대1 비율로 섞어 쌍꺼풀 라인과 삼각존에 발라줍니다. 샴페인 파티의 애교살과 눈 앞머리에 발라 트임 효과를 줍니다. 샴팡샴팡을 눈 중앙에 콕콕 찍어줍니다. 블러셔는 로제 마카롱과 핑크 모스카토를 섞어서 사용해줬어요. 립은 베러 립스톡 벨벳 로제 와인 중 플레이 로제 컬러를 사용해줬습니다.